안녕 <웃음> 여러분 저는 지금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준비를 조금 할 거예요. 왜 이렇게 아무리 떡졌어? <웃음> 아무리 왜 이렇게 떡졌어? 뭐 아무도 것안 했는데 머리 심지 어 아침에 감았는데. 씨. 고짠요거를갈 거. 캔디랩 라이트 피트 파운데이션 요거 되게 약간 이름이 라이트 핏이거든요? 근데 이름을 진짜 잘친게 진짜 뭔가 이렇게 되게 얇은 막 같은 느낌으로 완전 가볍게 발려요, 라이트한 느낌 사실 마스크를 끼면 굉장히 잘 묻잖아요, 마스크에? 물론 아예 안 묻는다고까지는 못하겠는데 제가 발라보니까 그래도 약간 얇게 발려가지고 이렇게 막 지워지는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마스크에도 덜 묻고 그리고 파운데이션 안에 히알루로산 그게 첨부가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좀 발림성이 좋은 느낌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뭔가 부드럽게 발리는 느낌? 빨리 씌야지 빨리 준비해야 돼 씨. 그리고 생각보다 소량으로도 커버가 되게 잘 돼요 저는 사실 좀 얼굴에 울긋불긋한 그런 게 조금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그래도 가볍게 커버되는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한동안은 지금 요 파운데이션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요새 이제 단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아무래도 경보 같은 거, 재난문자 이런 거 많이 오니까 저도 요근래는좀 요 집에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았거든요 좀 빨리 끝났으면 <웃음> 모두의 바람이겠지만, 진짜. 다 아, 됐다. 자, 이제 저는 립을 발라볼 거예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. 일단 요거는 캔디 랩 제품이고요. 캔디랩, 요새, 엔시티였나? 엔시티가 광고하더라고요. 요새는 생각보다 남자 아이돌들이 화장품 광고를 생각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하여튼. 요거는 크림팝 더 벨벳 립 컬러라는 제품이고, 얘는 니오 앤 디어? 어, 니오 앤디어라 제품인데, 근데 요게 크리미한데, 근데 벨벳 재질이에요. 이렇게 딱 발, 발랐을 때는 뭔가 매트한 질감으로 표현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바르는 건 약간 크림 바르듯이 크림 블러셔 바르는 그런 느낌?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겨울철에는 사실 저는 입술에 이런 각질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입술이 터가지고 그래서 각질 부각도 되게 잘 되고 이러는데 특히 매트한 립 바르면 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 덜한, 덜한 것 같아요 진짜 촉촉하게 매트한 느낌 요거는 약간 뭔가 누디한 그런 느낌도 나고 오렌지빛이 많이 돌아가지고 베이스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딴거 요거는 슈거 코티드 요거를 이제 포인트 색상으로 발라줄거예요 요거는 약간 코랄이랑 핑크 그 중간 색상이거든요? 이런 느낌 뭔가 되게 수분기 있는 장미빛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예쁜것 같아요 요렇게 두개 조합이 음, 예쁘다. 이거는 텐더리. 이 다른 색깔도 이건 어차피 바를 건 아니지만, 이건 뭔가 차분하고 무디한 핑크 느낌. 그래가지고 약간 MLBB 그 장미빛 그런 거 있죠, 말린 장미빛 그런 느낌이고, 얘는 체리시드. 딱 이름만 들어도 뭔지 알겠다. 약간 체리 빛깔. 뭔가 체리 빛 또는 코랄 그런 느낌. 그리고 이거 제가 좀 바르고서 몇번 나갔었는데 이게 좀 마스크에 좀덜 묻어나요 이렇게 이렇게 찍었을 때 여기 이렇게 하나도 안 묻어나고 그리고 좀 오래 좀 지속력이 오래 유지되는 거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<웃음> 하여튼 저는 지금 또 앞머리를 감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늦었어요 <웃음> 저희는 지금 복권 을사러 왔답니다 말투 뭐야? <웃음> 아니 지금 장난치다또 박지 말고 <웃음> 야! 테태테테태테테태테나 아, 진짜 또사할 뻔해 나 지금 저기 가로등인지 뭔지에 박는 줄알았다 살짝 맞아 운전은 항상 신중하게너 <웃음>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많이 박아본 사람 같잖아아 <웃음> 그건 아니래도 꼭 이렇게 깔깔거리고 있을 때 박는다니까 전저 오늘 스피커 1,000원짜리 샀는데 6,000원이 됐어 그래서 이번에는 슬피도 만원? 이런 거먹고말 복원에 꽂힌 건 아니야. 다만... 중독된 건?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뿐이야. <웃음> 나 차키 어디다 놨지? 짜잔! 이거는 당첨된 거. 6개. 가망이 없어서... 이거 언제 저거지? 토요일이잖아, 그치? 당첨되면 뭐 하세요? 당첨되면요? 저는 일단 당첨되면 그냥 일단 저금할 생각이에요. <웃음> 저는 돈을 굉장히 순수하게 번 타입이기 때문에 <웃음> 순수하게 벌어서 복권 사세요? <웃음> 저거 귀여워 <웃음> 나 지금 근데 엄청 쾌걸 근육맨처럼 나오잖아 <웃음> <웃음> 맞지? 어 지금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 진짜 쾌걸 근육맨처럼 나오는데? <웃음> 어, 예쁜 쾌걸 근육맨 <웃음> 아, 더 싫어 <웃음>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내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얘가 좀 저렴하긴 한 그래서 이제.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. 오늘은 스시를 먹을 거예요. 고까 이거 봐봐. 봐봐. 보여? <웃음> 여기서? 어, 보여 보여. 엄청 날려 어? 어. 그래? 여기서도 보여 그게? 아니 어, 카메라는 모르겠는데 내 눈엔 엄청 보여아전어차트 여긴 나 이거 저 이거 무동세트로 준비하고 인2집에 할게요 배고파 야 이거 잡아 이거 완전 라플라스 완전 저거잖아 나도 아는데 나이 이볼밖에 없어 잡아라 잡아라 아, 또 튀어나왔어. 도망갈 또 잡아, 갈. 또 잡아. 도망갈 것 같은데? 아, 잡는 거. 아, 도망가 중. 있다. 와, 어쩌다도 튀어나오네. 도망가, 얜. 어. 건망진 놈의 자식. 지갑굽구까 햄머니면 아. 다야? 어, 아, 저렇게 던졌는데도 들어갔어, 근데. 잡혔나? 아, 잡혔어. 아, 이렇게 막 던졌나? <웃음> 어떻게 이래? 아, 얘 뭔지 알겠다. 얘 약간 침데레 같은 녀석인 것 같다. 그런 건가? <거. 웃음> 제 옷의 문제점을 끝으로. 고발합니다. 저 여기에 묻은 옷이, 이게 다제 털이에요, 제 털. 우와, 이거, 이 색깔 진짜 되게 사랑 빛으로 나와. <웃음> 맛있겠다. 우동. 나 근데 지금 굉장히 피곤해졌어. <웃음> 근데 요즘 막 되게 맛있다. 그지 나저화밖에안먹었어데그 <웃음> 뭐. 뭐먹을건데 How 지 카페브이로 가는 거 싶어. 거부할 수 없는 나의 a i 트 루시퍼? <웃음> <웃음> 카페 창업 브이로그 누가 보뭐 카페 하려는 줄 알겠어 <웃음> 카페 하고 싶은 거 전혀 아니야 겁나 할수 있어 이거 몰라 이거 진짜. 물 찍어? 응? 내 포켓만 찍어줘 콩무기 <웃음> 찍어줘야 돼 찍어주면 좋아해 얘가 별걸 응. 많이 줘야 되네 <웃음> <웃음> 자냐? 불려 언니한테 말투가 이게 뭐야? 잔야? <웃음> <자냐? 웃음> 너 너무 예쁘지 않니, 진짜? <웃음> 진짜 너무 예뻐. <웃음> <웃음> 나는 카페로팅 하면 혜미야 미쳤니? <웃음> <아씨>. <웃음> 죽을래?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여워. 어떻게 노래 한번 들려줘? <웃음> 응, 좋아. 나이놀 좋아 너 졸리지? 어. 어, 빨리 빨리 너 나가기 전에 자야겠다 나. 5시? 근데 왜 계속 자? 왜 계속 자? 짠! 요것은 아까서 왔던 조명이에요. 두루루루 오! 오 완전 좋아! 완전 잘산것 같아. 판때기. 요 바닥판이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같아 뭐지? 이게 훨씬 마음에 든다. 저는 요 봉이 너무 길다 생각했는데 요건 안 쓰고 요렇게만 쓸것같아와 진짜 마음에 든다 이거. 대박. 아, 근데 얘도 또 저거야. u s b 가 없는데 자꾸 s 를 주는 거야, 대체. 어니 옷도 옷만 하겠라고 있는데. 어디? 진짜 하나만 더 주면 안 돼, 그럼? 하나만. 사짝 깜짝 하면 줄게. 어? 깜짝 깜짝 하면 줄잘 생각해 봐. 언니가 아까 5천 원안 줘도 된다 했지. <웃음> 야, 베프는 호의가 얼인데 내놔! <웃음> <웃음> 개하지? 아까 안온 택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이스쿨 디스코라고 이 브랜드에서 털모자를 샀어요 짜자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이스쿨 디스코의 H 마크가 <웃음> 여기 이렇게 박혀있습니다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어. 아, 귀엽다 완전 어. 아씨 저는 원래부터 근데 이털 복숭이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거 샀는데 근데 털이 너무 많이 날려요 솔직히 <웃음> 너무 귀엽다 진짜. 이게 모자가 되게 넉넉하거든요. 낭낙해요 머리 이렇게 보면 여기 약간 이렇게 안에 공간이 남아있는 느낌. 여기 연보라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까만색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하얀색이 좋아서 이걸 샀어요. 와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완전. 이거는 이렇다 치고 <웃음> 제가 아까 여러분 돈을 바꿔갖고 왔잖아요. 이 당첨된 6천 원을 또 이걸로 바꿔갖고 왔어요. 한번 긁어볼까? 오 이거 카드로 보는게 훨씬 편하네 됐어 당첨 안 됐어요 두 번째 거 이걸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정말 되긴 하는 걸까? <웃음> 주최측의 농간이 아닐까? <웃음> 이런 생각?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? 이거? 얘도 꽝이네 요놈도 꽝이네? 이것도 꽝이네 심지어?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네, 진짜. 이제 당분간 스피또는 안 한다. 날 실망시켰어. <웃음> 섭섭해. 어떻게6장 중에 꼴랑 한장될 수가 있어? 내가 너무 많은 걸바라 건가? 하여튼, 저는 이거 말고도 그 연금 복권을 샀잖아요? 1 0 장을 샀으니까, 그거를 <웃음> 토요일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. 띵 <laughs>